이렇게 딱딱 딱 이렇게 오! 좋아요! 오! 오! 됐어, 이건 더할것없으니 됐어요 <웃음> 됐고 웅에서 거기서 딱스톱 그렇죠, 오! 좋아요, 좋 좋아. 오, 좋아요 그래서 오! 나이스 나이스 자,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엔딩 <웃음> 자, 자, 여기서 이거를 자쪽까지너 이거 야하자 일단은 굉장히 자세가 안정적이고 입이 옹졸한 게 굉장히 귀여워요. 네. 오! 아니, 이거, 잠깐만요. 제 몰래카메라인가요, 이거? 아, 지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. 아 진짜로. <웃음> 너, 너, 너무 잘하습니다